안녕하세요 매치대장 이정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헬스장 트레이너로 있었을 때 일인데요 어떤 한 회원분이 매일매일 정말 운동을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2년 3년 후에 몸이 똑같은 거예요 어왜 저분은 매일 저렇게 열심히 운동 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몸이 똑같을까? 헬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점진적 과부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운동해서는 몸이 커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중량을 추구한다. 사실 자세를 바로 잡았을 때는 스쿼트를 60밖에 못 치시는 분이 중량만 너무 치려다 보니까 막 70, 80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정확한 자세로 해서 근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걸 점프하다 보니까 부상을 입거나 계속 정체되는 경우가 아주아주 아주 많습니다. 남들 원판 끼우니까 나도 원판을 끼워가지고 조금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남자의 자존심 저도 좀 이해가 간단 말이죠. 자신만의 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정체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너무 이제 열정이 과다한 나머지 자신의 회복력에 맞지 않는 운동 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사실 운동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회복력이 약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얼마나 운동을 자주 하냐 보다 딱 집중해서 하고 다음날 쉬고 이런 격일제로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대학교 시절에 상당히 마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막 턱걸이도 막 중량을 막 3, 40kg를 달고 하고요. 딥스도 3, 40kg를 달고 한단 말이에요. 그 형이 계속 고민을 하시던데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입이 상당히 짧은 거예요. 운동량에 비해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상당히 적으면은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더큰 힘을 낼수 있는 근육의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운동한 만큼 충분한 섭취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프레스 중량이나 횟수 같은 것들이 잘안넣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벤치프레스가 되게 빨리 느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까지 팔로만 힘을 많이 쓰다가 가슴으로 정확하게 딱 걸렸을 때 거의 한세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40kg 중량으로 벤치프레스를 5개를 겨우겨우 드시던 분이 한 15개를 쉽게 들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동근, 벤치프레스면 가슴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이 아니라 팔과 어깨를 쓴다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릴 게 있다면 3대500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기본 운동을 쉽다 라고 여기 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운동에 꼭 필요한 기초가 되는 것들을 기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벤치프레스를 하던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하던 그에 맞는 몸의 기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유연성이 딸리는 분이 계속 한다고 해서 중량이 늘까요? 전 절대 늘지 않는다고 봐요.